뭐 촉촉해져 우리 아래쪽을? 응? 아 엄마 물티슈로 닦아서 그래 아빠가 왜요? 모르겠네? 왜 그러지? 어그왜 그러지? 모르겠어 여기 앉아있어 먼저? 여기 앉아? 있어. 응. 엄마! 엄마! 다르겠다. 엄마! 나야 안녕! 나우! 덕꾸덕 혜리,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. 엄마, <웃음> 조금이니까 괜찮겠지? 어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봐 나는, 나는 테리 응? 해봐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엄마, 아. 그냥 주네. 엄마, 엄마 안돼, 그만 먹어. 아기야, 딸기 꽃이다. 진짜. 어, 꽃이 많이 피는데시즌 애들도 있네. 기다릴게! <웃음> 혜리가 있 혜리 검색해볼게! 응! 리 응. 응. 응. 응. 응. 그렇지! 잘한다 혜리야! 예쁘게 자라라! 뭐 얘기도 해줘, 혜리야 <웃음> 예쁘게 자라! <잘하라. 웃음> 혜리 도 있어요! <웃음> <웃음> 혜리도 나중에 크면 와서 해혜리야 <웃음> 아, 엄마! 아이 꺼져! <웃음> 예? 토끼 저기 봤잖아, 혜리야아 싫어. 아 너무 예쁘다. 어머 무서워. <웃음> 아 너무 귀엽다. 안녕. <놀람이> 응. 앉아, 해봐. 앉아. 안녕. 안녕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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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. 여기 주자 먹어. 먹어. 하나 더? 하나 더? 응. 이게. 뭘주어먹 주죠. 어주어먹 주죠. 어, 먹었다. 먹어. 먹었도 먹어도. 앉아 그래 봐 봐. 앉아.